내 아내와 첫 데이트 이 여자 대학교 때 정말 지독하게도 쫓아다녔다 얼굴이 빼어나게 이쁜 것은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귀엽다고 생각할 만한 얼굴 성격도 차분하니 좋을 것 같아 6개월을 따라다닌 끝에 드디어 데이트 신청을 받아냈다 영화를 보기로 했던 것이다 사건 당일은 바로 영화를 보기로 한 금요일 사실 금요일에는 재미있는 수업이 두개가 있다 1. 이교시는 성과 생활 3. 4교시는 사랑과 결혼이다. 특히 1. 2교시 가르치는 교수는 성교육이 이거다 할 정도로 리얼하게 강의를 하는 교수다. 예를 들어 남자 생식기에 관한 설명을 할때 칠판에다가 대문짝만하게 남자 성기를 그려놓고 포경을 했을 때의 성기 모습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 설명하고 발기 전의 모습과 발기 후의 모습을 비교 설명을 한다. 경청하는 여학생은 물론 남학생도 황당하게 했고 심지어 복도에는 창문으로 눈팅하는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그 교수가 그날은 수강자 전원에게 콘돔을 사오라고 했다. 콘돔을 안 사온 학생은 출석점수 깎는다고 했다. 물론 나도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지하철에서 500원 넣고 하나 뽑았다. 전라 떨리고 창피했다. 깍을 열어보니 세개나 들어있었다. 드디어 강의 시간. 역시 압권이었다. 교수님은 콘돔 포장을 찢어 콘돔을 꺼내라고 하셨다. 콘돔을 처음 만져보는 여학생들. 처음 본 척하는 여학생이 더 많은 것 같았다. 어머 어머를 연발했고 심지어 비명을 지르는 여자도. 암튼 그 교수는 사용법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예를 들어 공기구멍을 꽉 잡은 다음에 성기에 끼워야 한다는 식의 피임과 성병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순간적인 감정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할 바에 남자들은 여자친구와 여행갈 때 콘돔을 꼭 지참하라는 말도 암튼 유익한 강의 내용이었다. 사랑과 결혼시간 30대 중반의 노처녀인데 먼 연애에 대한 지식은 그리 해박한지 그날 강의는 공교롭게도 키스에 관한 내용이었다. 남자들은 키스를 할 때도 그렇고 밥 먹고 나눠도 그렇고 입냄새를 주의해야 한다고 하며 여자를 만나기 전이나 밥 먹은 후에 껌을 씹는 습관만 길들여도 상당히 데이트에 효과적일 거라고 그리고 여자한테 절대 껌을 권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물론 여자들도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면 남자한테 함부로 껌을 권하지 말라고 했다. 받는 사람은 입냄새나는 것으로 걱정할 수도 있다고. 암튼 별 도움이 안 되는 강의였다. 드디어 그 여인과의 첫 데이트. PGIF에서 근사하게 스테이크를 먹고 영화관으로 향했다. 그런데 불현듯 자꾸 혹시 내 입에서 입냄새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였다. 그녀가 화장실 간 틈을 타서 껌을 하나 샀고 껌을 하나 빼서 입에 넣으려던 찰나 그녀가 나타났다. 껌을 권하고 싶었지만 그 교수가 한 말이 생각이 나서 그냥 나 혼자 질겅질겅 씹으며 입장했다. 좀 썰렁함을 극복하기 위해 나는 영화의 배경과 주인공의 최근 동향, 영화의 평등을 줄곧 얘기했고 그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거렸다. 영화 중간에 그녀는 궁금한 것을 종종 물어보다가 갑자기 껌있냐고 묻는 것이었다. 아마도 영화관에서 조용히 얘기하면 식사 후라서 그런지 입냄새가 걱정이 되었나 보다. 주머니를 뒤졌는데 좀처럼 껌이 보이지 않았다. 한참 동안 찾는 모습에 그녀는 좀 미안한 듯한 모양이었다 속주머니를 뒤지니 껌이 나왔다 그녀는 죄송해요 입안이 텁텁해서 라고 말했고 나는 그녀가 여러 개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각체로 건네주었다 그녀가 껌통을 다시 나한테 주었고 내가 껌통을 다시 속주머니에 넣으려는 순간 뭔가 이상했다 껌통은 반지르한 폴리에틸렌 용지에 손가락 하나 크기만 한데 내가 받은 것은 마분지 같은 종이 재질에 너비도 손가락 두개 크기이다. 불현든든 생각검을 가방에 넣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그녀한테 준 것은 앗불사 아, 콘돔각이었다. 황급히 그녀를 쳐다봤으나 그녀는 이미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질겅질겅. 그러다가 손에다가 다시 뱉더니 잘안 보이니까 스크린을 향해 잘 보이게 싶다만 콘돔을 들어 올렸다. 이미 사용을 마친 흐물흐물한 상태로 스크린 앞에 그녀가 쉽다만 콘돔은 뚜렷한 모양을 나타냈고 영화관은 쑥덕쑥덕 거리는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 나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 끔찍한 일이 어떻게 발생될 수 있는지 충격 속에 멍하니 가만히 있었다. 그녀가 이거 껌 아닌 것 같은데? 대체 뭐예요? 바보 같은 나의 대답. 오늘 실습했던 콘돔이에요. 죄송해요. 실습했던 콘돔. 그녀는 경악을 했고 바로 극장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 정말 그때 그 사건 수습하느라고 무슨 짓을 한지 모릅니다 화장실에서 토악질하고 나온 그녀한테 뺨도 맞았고 해명 편지를 수십 통 보냈으며 장미꽃 백송이도 그녀 앞으로 여러 번 보냈습니다. 성과 생활 강사님한테까지 찾아가 해명서와 사인까지 받아서 편지에 동봉한 것과 반성문을 읽고 나서야 다시 만나 주겠다는 쪽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음 가끔 과일향 콘돔을 아내에게 들이밀며 이건 옛날 것보다 더 맛있을 텐데 라고 말하면 아내는 과감하게 어퍼컷을 날리며 한 번만 더 그때 얘기 꺼내면 죽어 라고 말한다. 네 아내와 두 번째 데이트 6개월 동안 졸졸 따라다니다. 허락된 첫 데이트에서 여자에게 콘돔을 씹게 했으니 나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으면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아니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을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은 박장대소를 하다가도 한편으로는 그런 실수를 한 이상 그녀는 너를 다시 만나 주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해도 슬퍼하지 말라는 둥 여자는 세상에 많다며 소개시켜 준다는 둥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온통 그녀뿐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장미 백송이 꽃다발을 세 번과 10장짜리 편지 다섯 통, 그리고 성과 생활 교수님께 해명서와 사인 받아낸 것을 바친 끝에 받아낸 소중한 두 번째 데이트. 이번에는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만나러 가면서 오른쪽 호주머니에 껌이 있는 것을 수십 번 확인했습니다. 무슨 연극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려도 너무 감동했는지 신이 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연극은 처음이라고 고맙다는 말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새를 몰아나는 콘돔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순진한 사람이라는 사실만 확인시켜 주면 두 번째 데이트는 성공한 것입니다 갑자기 든 생각 충무로 애견 마을 사실 저는 강아지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강아지 뿐만 아니라 복무를 너무 좋아해서 한때는 30마리가 가깝게 애완동물을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개세마리 고양이 두마리닭한마리새 2마리, 마리, 마리, 다람쥐 한마리 그리고 물고기 20마리. 히히. 아무튼 저의 결혼관 중 하나는 동물. 특히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신조였습니다. 강아지를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고 파렴치하다고까지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 개, 좋아하세요? 그녀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순간 불안했습니다. 아, 개를 싫어하는구나. 어쩌지. 그래도, 개안 키우고, 사랑으로 함께 살면 되지 않을까? 저는 연애 결혼이라는 신념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네, 좋아해요. 최근에 좋아하게 되었어요. 띠모와 였습니다. 나, 그럼, 우리 충무로로 가요. 그녀. 오늘요. 나. 네. 아시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충무로에는 애견 센터가 수없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부분 애견 센터에 진도 개와 스피츠, 치와와, 불독 등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푸들, 요쿠셔테리아 말티즈, 슈나우저 등 예쁜 강아지들이 많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개화에서 충무로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그녀는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내뱉는 것이었습니다. 충무로에 개고기 맛있게 하는 집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네요. 그곳에는 애완견들만 많지 않나요? 으어, 개, 개, 개고기, 그렇습니다. 그녀는 강아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개고기를 좋아했던 것이었습니다. 개고기라 하면 나는 제일의 혐오 음식이며 개고기를 먹는 사람을 끔찍하게도 싫어합니다. 한 번은 어느 선배가 개고기는 장충동 이 집이 일품이더라. 어디 어디 건물 옆에 조그마한 집인데, 겉보기와는 다르게 수육맛도 일품이고 등등. 나는 화가 나서 그 선배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개고기 먹는 사람은 다 야만인이에요. 적당히 취기가 오른 선배는 화를 버럭 냈고, 나도 응수했던 탓에 싸움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 내가 사귀려는 여자가 개고기를 좋아한다니, 순간 갈등했습니다. 아, 싶어. 개고기 좋아하는 여자랑, 어찌 살아? 아냐. 그것 가지고 그녀를 포기할 수 없어. 나중에 개고기 못 먹게 하면 되잖아. 그래. 하지만 당장이 문제였습니다. 분명 그때 강아지 구경 가는 거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그녀는 당황할 것이 분명하고 나에게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좋든 싫든 나는 개고기 집에서 삼계탕을 먹던 구경만 하던 일단 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리저리 둘러대어 장충동 쪽으로 그 옛날 선배가 말했던 그 집으로 목표 지점을 바꾸었습니다. 족발집이 질비한 가운데 어렵지 않게 그 선배가 말한 개고기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순진하게 생긴 여자가 개고기라니 그것도 두 번째 데이트에 가자니까 따라오다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물론. 강아지 좋아하냐고 말을 안하고 개 좋아하냐고 말한 내 실수가 크지만 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애완견을 떠올리는 나와 식용을 생각하는 그녀와 심각한 언어적 인식 차이가 있음은 참으로 슬픈 일이었던 것입니다. 개고기 집에 들어갔습니다. 전부 남자입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칙칙했습니다. 아스두 번째 데이트를 이런 곳에 오다니. 상추에다가 수육을 써서 아주 맛있게 먹는 인간 말종들이 눈에 보이면서 현기증까지 나더군요. 개고기 냄새가 지르르하게 나자 토할듯이 목에서 우 욱우욱 나올 것을 겨우겨우 참고자리를 잡았습니다. 캣 가격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인 분에 12,000원, 전골소가 2만원, 거기서 보이는 참 다행인 듯한 메뉴 개고기를 회피할 수 있는 메뉴 삼계탕 8,000원.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속이 안 좋아서 그냥 삼계탕 먹을게요. 수육 드세요. 그러자 그녀는 결코 원하지 않는 대려를 나에게 베풀었습니다. 전 전고를 더 좋아하는데 가격이 비싸서 그런 거죠? 다 알아요. 속이 안 좋으면 삼계탕보다 오히려 개고기가 더좋을 거려. 저한테 돈 많이 쓰셨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낼게요. 전 정말 눈물을 머금고 개고기로 만든 전고를 먹었습니다. 개고기를 먹으며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자신의 신조도 지키지 못하는 멍충이.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아롱이, 다롱이, 재롱이, 그리고 함께 지내고 있던 방울이. 개고기 먹는 사람은 야만인이라며 선배와 싸웠던 모습.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할 거라는 순진했던 나의 소망. 눈물이 다 찔끔하더이다. 그 찔끔찔끔 흘리는 눈물을 보고 그녀는 염치 없게도, 와, 정말 맵죠? 이렇게 맛있는 곳 처음이네요. 다음에 가족하고 같이 와야겠어요. 가족, 그렇습니다. 그녀 집안은 개고기를 특별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그런 무시무시한 집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생각이 뇌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녀와 결혼해서 그녀 집에 갈 때마다 장모님이 사위였다고 개한 마리 잡아서 먹으라고 하지 않을까 아 분명 그럴 것입니다 내가 강아지를 좋아하고 개고기는 싫어한다는 사실을 꼭꼭 숨긴다면 아마 그리 될 것입니다 아 이를 어쩌리 나는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보신탕을 먹고 껌까지 씹고 커피숍에 가서 나는 말했습니다 저 사실 오늘 개고기 먹자고 했던 것이 아니라 충무로 애완견 구경가자는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첫 데이트 때 껌인 줄 알고 씹었던 것을 내가 실습했던 콘돔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을 때처럼 경악을 하더군요. 저 정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장충동으로 가자고 말을 바꾼 거였군요. 맙소사 내 정신 좀 봐. 걔 좋아하냐는 질문에 일을 어째요. 그럼 개고기도 싫어하실 텐데요. 일을 어째 일을 어째요. 정말 미안해서 당황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부터 개고기를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당신 덕분으로 이 좋은 맛을 알게 되었으니 기쁠 따름입니다. 기쁘긴 턱이나 기쁠까? 그때도 울럭울럭 토하기 일보 직전인 것을 겨우 참고 있었습니다. 아 그럼 다행이고요. 지금 생각해도 끔찍했던 데이트이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그녀는 나에 대한 경계를 풀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고요? 지금은 막 싸웁니다. 내가 강아지 키우자고 떼으면 아내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여름 보신철만 되면 보신탕 먹으러 가자고 아내가 생떼를 씁니다. 그러면 저는 야만인처럼 개를 어떻게 먹냐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내는 그때 나를 위해 먹어주었던 그 사랑은 어디 하늘로 증발했냐고 땅으로 꺼졌냐고 대성통곡을 합디다. 아이고 내 팔따야.